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요잘남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돈치즈가스를 먹고싶어서 만들어봤어요 생모짜렐라를 사용했어요 큼직하게 2등분 해줄게요 이다. 고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사용했어요 등심을 두드려 펼 생각에 설레던 차에 얇게 썬 불고기용 앞다리살이 눈에 띄어서 가져왔어요. 돈 내고요. 생 모짜렐라가 많이 비싸서 저절로 공손해져요. 둘 둘. 꼼꼼하게 들들들들 랩으로 감싸서 고기의 동그란 모양을 고정시켜줄게요. 이제 돼지고기의 옷을 입힐게요. 저처럼 말이에요. 당 식빵을 직접 갈았어요 이제 튀겨볼까요? 노릇하게 잘 튀겨졌어요 식빵을 갈아서 썼는지 식판 빵가루를 썼는지 모르겠죠 다음에 만들 땐 식빵을 손으로 뜯어야겠어요 완성했으면 먹어요 다음에 만들땐 블럭 모짜렐라를 사용해야겠어요 비주얼은 조금 다르지만 빵을 사용해서 고소함이 10배가 되고 생모자를 사용해서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100배가 됐어요. 이거래 알 맞네.